어! 코리아 말이크월 좋아요! 김해길 안녕하세요 술 드시는 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식사하시는 분들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이번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... 그냥 서바이벌 하고 이런 거 원래 이게 원래 제토끼예요 원래 얼마 전에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가입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약간 거기는 이제 멀티캠이라는 그런 통일성이 있더라고요. 이건 약간 안 어울리는 거야. 이게 이제 원래 있던 약간 스와트 느낌인데, 근데 이제 루키아가 터졌어요, 새 거를. 멀티캠으로 해가지고. 아, 터졌어, 딱, 이렇게. 콜로브 듀치나 워존 하시는 분들 아시면 아시겠지만, 거기 오퍼레이터 중에 디데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. 제가 진짜로 이 조끼만 입고 제가 디데이로 돌아올게요 네. 워전의 디데이 나온다고 자 오늘 후대손님으로 디데이 워존 오퍼레이터 디데이 보시겠습니다 <웃음> 워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워전의 디데이로 활약하고 <웃음> 나 워전 안 하는데 누군지 알것 같은데 어, 코리아! 밥벌리 드라이브! I like Korea! Oh, my tasty, i 리 테이스티 이스 굿! s yes. yes. I like beng mcbeng I love jisung-pa <laughs> I am from Texas Yeah Texas Texas man Oh I like that egg fry is b a n z u k b a n z u k This is b a n z u k egg fry <laughs> Yes yes Kimchi oh, Where is kimchi? Uh. b a n z u k b a n z u k Who b a n z u k b a n z u k Nege m u l p a a n I like MLP John. 어저께 블랙코코다운 봤데 이런 아저씨 열명 나오던데요? American Benchen is ketchup mustard two b e n c h c h e n So e w h d Yes. w wow. 맛있어요. I know m a c o l i Where is m a c o i What? 영어금 교관님이시죠? <웃음> 제이크 교관님이 wow. 오셨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wow. 컨셉을 계속? 웃김짱탱? 우리 이런거 놀아요 저희들이 놀 때도 I am from Uri I'm from 우리 동네틱공대 I'm Minbang I'm Minbang Specialist MB Specialist 아, 제가 통역할게요. It is small group. 이게 작게 방송하신답니다. We group is d o no you, o no way, o two head. 우리 그룹에는 너를 껴주고 싶지 않으니까 꺼지래요. Long t i 저런 채 보면 m 이 heart is broken. 오래 방송은 했지만 저런 말하는 걸 보면은 아주 꼴배기 싫대요. No, no, no, no. no, no. 옛날에는 저런 채팅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대요. But now 지금은 Inside my people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주는 것도 힘든데 더 잘해주는 것도 힘든데 저런 사람들까지 챙기기에는 저런 사람들까지 챙기기에는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대요. My heart for heart Exchange my mind 마인드를 바꿨대요. Uh, 응. My b o u n d a r i e is people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더 잘해주자. 더 잘해주고 싶대요. 예스. Yes. 음. 저는 가끔 오는 사람들 채팅? 저런 가끔 오는 사람들 채팅이 Everything's your life. 아, 다 괜찮대요 그냥. 예스. Yes. 네. Come on. 다 괜찮대요. 선글라스 벗으면 은 한국 말할수 있어요. Do you want a sunglass b o o k e y 당신은 선글라스 벗는 걸 원하십니까? Do you really sunglass b o o k e y 정말 선글라스 벗는 걸 원하십니까? 너무 고마워. 나 이거 너무 힘든다. <웃음> 좋대. 어 그러면 은 다른 거 하나 또 자랑해도 되나? 해도 되지. 루키아가 또 이렇게 전투화를 또늦바람이든것같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. 뛰어나서 진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, 이 사람들의 팬이다라고 느꼈던 게 우리 교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약간 덕질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빠졌고 콩이 또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같은 경우에는 현대전에 대한 거에 관심이 엄청 아요만의 여명전 같은 거내 포커스는 오로지 공관님들에 맞춰져 있는 거 근데 이게 또 루키아는 제가 이걸 좋아하잖아요 어? 우리 남편이 이걸 좋아하니까 내가 이걸 이거 서포트 해줘야지 이거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와 우리 남편이 이런 걸 좋아하네 우와 내가 보니까 너무 재밌네 나도 같이 해야 지 이렇게 관심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 까지. 항상 와이프가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밀어주는데 와이프는 밀어주는 걸 떠나서 거기에 관심 자체를 쏟으니까. 그리고 제가 하는 취미를 항상 같이 해요. 왜 추억이 있나 봐? 아니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 삭제가 몇 년도에 나온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? 제가 제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. 저는 세팅 안봐 아이디만 보고 있어요. 아이디만. 2004년이요. 3년 전이네. 음, 오케이. 아니 노래, 아니, 노래도 못 좋아해. 나 노래를 좋아할 수 있잖아. 여보는 모든 게 표정에 드러난 사람이었고 지금 방금 추억을 했어. 2004년. 응. 음, 나랑 사귄 게 2007년이거든. 아, 난 음. 아, 아무 추억도 안 했거든. 오케이 고마워 자기들. 근데 나 사귀기 전에 만난 건 솔직히 상관없어서. 노래 마지막이 나는 널 지웠어. 아, 생각을 했네 그럼. 히메게 쇼츠 많이 요즘에 또 밀고 있으니까 많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 히메길 유튜브도 또 많이 주변 분들한테 어머니 핸드폰이나 아버님 핸드폰으로 좋아요라도 어...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